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옥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윙을 어떤 식으로 할때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는 설명도 드렸는데요. 아마 잘 연습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좁아시면 내지 마세요. 오늘까지 레슨 딱 보시면 올화수목 뭐 끝나잖아요. 그럼 내일부터는 또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셋업이 끝나고요. 백스윙을 들어가고 본격적인 스윙이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마음가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바로 사이드 블루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이 있어요. 이렇게. 그 옥스윙은 공을 어디다가 두죠? 네, 몸가운데다 두는 거잖아요. 드라이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떠 있으니까. 가운데. 그리고 백스윙은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을 어느 쪽을 쳐야 돼? 우리가 골프채가 이렇게 있잖아요, 골프채. 골프채 회사에서 망치처럼 그냥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망치처럼 아무데나 막할수 있게 만들었어요. 너는 무조건 이쪽으로만 쳐야 된다고 만들어놨어요. 왼손잡이가 망치를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른손잡이가 똑같은 망치를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골프채는 어때요? 아니죠. 그냥 이렇게 쳐야 되는 걸로, 또 왼손잡이는 이렇게 쳐야 되는 걸로 아예 만들어서 나왔죠? 그러면 어디를 쳐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치라고 이렇게 놓여있는 거예요? 공의 이쪽 면 아닙니까 이쪽 면? 근데 여러분들은 대단한 기술이 있나 봐요. 어디를 치는데 그쪽을 안 봐도 맞출 수 있는 신공이 있나 봐. 요 저는 못 해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신공이 없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측면을 칠 자신이 없어요. 겁쟁이여가지고. 그래서 공을 칠 때는요, 이렇게 봐요. 어, 어,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그럼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겠네. 이렇게 여기 보고, 아 맞아. 이병호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만 살짝 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안쪽으로 빼고 그쪽을 아 이렇게 이렇게 다시 이게 아니라 어디 어디 어디 보라고 여기 어, 여기 이렇게 해서 보고 이렇게 해서 뒤로 빼서 아 이렇게 아 이쪽을 보는 거구나 그러면 화면 영상을 한번 보면 완전히 그쪽 보고 있죠 겁쟁이 같이 오 그쪽을 치는 거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보고 고 그렇게 하 자세는 뭐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아하 이렇게 해서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찰싹 맞아 나가는 거죠 왜 그쪽을 보고 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요 아,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쪽 뭐 어디 맞는지는 난안 봐도 알아 오,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치면 어! 뻥 샷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쪽을 안 보니까 봐요 좀 어디를 칠지 보시자고요 최근에 저한테 회원님이 한분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 비즈니스를 그 화장품 관련된 마스크팩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신대요 그런데 그 마스크팩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거리가 너무 안 나간대요 제, 되게 체격도 좋고 잘생긴 그런 남자분인데 한 50대 중반 정도 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스윙을 딱 하는데 체격은 큰데 비거리가 190 180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잘 맞으면 200 이에요 근데 늘 평균적으로 200만 나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팩 마스크팩 아하 그래서 요 회원님 그 남성용 마스크팩을 스트레스 해소용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요 그래서 마스크팩을 여기 손바닥에 딱 붙여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빡 하면 그냥 쫙 붙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손바닥으로 딱 오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오막 웃으세요 그러니까 어이없는 거죠 뭔 소리요 그리고 이제 웃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쪽에서부터 그냥 빡 오면 마스크팩이 쫙 붙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더니 어 그런데요 그래요. 그럼, 공을 만약에 얼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골프채에다가 마스크팩을 요만한 걸 붙여놓은 거예요. 왜 얼굴 측면에다가 딱, 공의 얼굴, 공의 얼굴 측면에 딱 붙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스크팩을 붙여야 되는 쪽은 이쪽이죠. 그리고 왜냐면 마스크팩을 여기다가 지금 붙여놨으니까, 손바닥에 붙여가지고 하는 것처럼, 요 클럽 페이스에다 붙여놨으니까, 마스크팩은 여기다 딱 붙여야 되겠죠? 뭐. 그렇죠? 근데, 어디다 붙일지는 아세요? 얼굴에다 붙이면 되죠? 근데 왜 거기를 안 쳐다보세요? 어디다 붙일지는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는 게더잘 붙지 않을까? 그때, 그래요. 근데, 왜 회원님은 정수리를 보고 계십니까? 왜 얼굴을 안 보고 정수리를 보고 계세요? 그때, 거기서 굉장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말씀 드렸더니, 요렇게 돌리면서, 여기서, 이렇게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힘은 워낙 좋으니까, 힘은 워낙 좋으니까, 한, 190 나가던 그 공이, 230미터가 나가는 거예요. 물론 컨트롤적인 측면은 약간은 이렇게 왼쪽으로 감긴다거나 그게 있죠. 그러니까 평생 당신께서는 230을 나가본 적이 없대요. 근데 여기에서 나간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이거 기계가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아까 190, 180 나가는 건 어떻게 뒷감당하실 거예요? 아, 맞네, 맞네, 맞네. 진짜 중요한 게뭔줄 아세요? 옥스윙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가짐. 사이드 블로우예요. 옆을 치는 거예요. 공을 옆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 가운데다가 두고, 요렇게 젖히라고 했죠. 그리고 옆을 치기가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손목을 갖다가 위아래가 아니라 요렇게 젖힌다고 그랬죠. 그럼 젖히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제가 백스윙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싹 젖히면, 오른쪽 팔꿈치가 딱 갖다 붙어요. 이렇게. 딱 갖다 붙어가지고, 팍! 그냥 때릴 수 있게끔 아주 밀착력이 딱 좋게 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들잖아요. 그냥 이쪽이 텅텅 비어 가지고 어떻게 끌고 와야 되는데 이건 뭐 끌고 내려오는 생각 필요가 없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신경질만 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신경질만 내면 그냥 그대로 갖다 맞아요 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저 마우스를 이렇게 팔 벌린 상태로 이렇게 한다면 그때마다 어여기칠수 있고 여기서 할수 있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딴데 보고 딴데 보고 있어도 딱딱 딴데 봐도 이걸 걸어놨기 때문에 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 셋업을 할때 이렇게 해서 공을 옆을 보려고 이미 노력을 하고 있고 셋업을 제가 백스윙 제가 더 자세한 건 똑딱볼 할때 알려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쪽을 본다고 약간 의지를 갖고 여기서 바로 젖치고 이렇게 때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측으로 가다가 싹 돌아 들어오죠. 그렇죠? 약간 탑핑 났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해서 옆을 보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어떻게든 이렇게 해도 막 가서 어떻게든 여기 보는 게 아니라 거의 칠려는 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가고. 그쪽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세게 맞겠어요 보는 데를 때리는데 근데 옥스윙은 이게 되게 쉬워요 근데 컨벤셔널 스윙은 일단은 들어 올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돌아 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험한 여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보고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 어깨가 우측을 바라보니까 우측 출발하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스윙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제 화면을 보면 꽤 심하게 많이 오른쪽을 보고 있죠? 그 공을 막 이렇게 해서 멋있게 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어딜 때릴지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멋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그냥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쪽을 때리려고. 이 마인드를 꼭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옥스윙이 아니고 컨벤셔널 스윙 하는 분들이 우연히 이 영상을 봐도 하셔도 돼요. 사이드 블로우는. 근데 옥스윙은 딱 그냥 대놓고 때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 얼마나 심플해요 여러분들 진짜 해보세요 너무너무 쉬운 스윙이니까 자 옥스윙 슬로우 모션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 추가된 게 셋업에서 사이드 블로우를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그쪽을 보려고 약간 이렇게 노력을 하세요 머리도 이렇게 기울이면서 이 상태에서 나중에 세워 드릴 거니까 이 상태에서 쭉 손목부터 꺾고 안쪽으로 이때 몸이 같이 돌아줘야 돼요왜냐면 손만 들어오면 이렇게 튀어나가요 그래서 젖히면서 몸도 같이 돌고 진짜 거길 때릴 때 보고 막 치켜들지 마시고, 딱 붙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갖다가 때리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때리는 겁니다. 저처 때려는 오른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왼손이 아니라, 마찬가지. 어, 어디 때려, 너, 너 내가 거기 때릴 거야. 너, 너짜식들 거기 때릴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은 스몰 스윙이니까, 가서, 가서, 가서, 그쪽을 때리고, 붙어 있으니까 딱 거기 가서 맞아요. 가고, 그리고 그래서 막 이렇게 때리는 분은 이렇게 때리세요. 근데 뭐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이 동작이 심하게 없었지만 이번엔 심하게 가서 보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셨죠? 욕심내지 마세요. 그냥 50일만 쫓아오면 되잖아요. 함께 저랑 가도 되고. 만약에 버거우면 쫓아와야 되고 만약에 자신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저랑 함께 같이 가면 됩니다. 아셨죠? 벌써 사이드 블로그까지 끝났네요. 와 되게 진도가 빠르다. 시즌5에 비해서는 완전 다른데? 정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만 드립니다. 스윙만 되면 되잖아요. 그게 학교예요. 저희는 기술학교거든요. 아시죠? 다음 시간에는 진짜 백스윙 들어가요. 다음 시간부터 백스윙 해가지고 정말 스윙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똑딱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